어머님은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음 선생님 저는 매일같이 1시간씩 걸어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디서는 걷는 게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데 정말 50대 이후 성인에게 걷는 게 좋은 운동인지 또한 어떻게 운동하는 게 노후를 준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걷는 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바쁘게 사는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운동을 배운 건 학창시절 체육 시간에 배운 기초 운동 외에는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즉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걷기 운동이라는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 문제는 이 걷기라는 초기 단계에 너무 오래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수학을 처음 배울 때 더샘 뺄샘으로 시작하지만 박사님, 저는 한시간 동안 더샘 뺄샘을 매일같이 하니까 수학 정말 잘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즉 운동하는 방법을 더 배우고 실천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 전신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더 배우죠 미국 노년 내과 학회에서는 모든 운동 처방전은 오버로드 원칙을 바탕을 둔다 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익숙치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근육조직이 적응하고 능력을 증가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익숙치 않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평생 걸어왔죠? 그러니 걷는다는 것은 익숙치 않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익숙치 않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근육에 줄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간다고 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운동의 강도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에서 설렁설렁 걷는 것보다 열심히 수영을 한다는 게 강도를 올리는 거죠. 하지만 관절하고 심폐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 시니어에게는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다른 운동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바로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옆으로 간다 라는 뜻입니다. 1번 복잡하면 포기하기 쉽고 2번 어려우면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요. 헬스장에 있는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헬스장 얘기하면 또 런닝머신 1시간 타고 돌아오는 그런 거 말고요. 사진에 나가는 이런 운동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의 코로나 방역지침을잘 준수하시면서 헬스장 이용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운동기구의 장점은 쉽고 안전하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이런 운동기구 말고요. 이렇게 아령을 위아래로 들때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어깨가 다칠 수가 있는데요. 운동기구는 가동 범위가 딱 정해져 있으니 부상을 입을 확률이 훨씬 더 적죠. 또한 얘네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보통 그냥 가동 범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레그 익스텐션 기구를 사용한다 보면 은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건데요. 여기에다 무게를 얹어서 풀 가동 범위로 운동을 하다가 중량만 서서히 올려주면 됩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느끼게 되고 그럼 앞서 언급한 익숙치 않은 스트레스가 더 이상 아니게 되기 때문에 다른 기구를 사용해 보셔야 하고요. 만약에 또 여기에 또 익숙해지시면 또 다른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예전 기구로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익숙해지는 기간은 전문가들은 2, 3개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것을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면서 또 강도도 위로 올려주고 위, 옆, 위, 협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잠깐 운동을 하시다 다치면 몇 주에서 몇 달은 운동을 못 하시니 건강이 더 악화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죠? 그러니 꼭 운동기구를 사용하시기 전, 후에 1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셔서 몸을 꼭 풀어주시고요. 물론 어깨나 무릎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는 것은 꼭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너무 걷기 운동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안전한 운동을 차차 배워가시며 익숙치 않은 스트레스를 근육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